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팬을 탈거하고요. 밸브 바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교체할 신품 오일팬과오일팬 볼트의 모습입니다. 파워텍 8단은 오일필터가 오일펜과 일체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일펜 가스켓을 비롯해 드레인 플러그, 레벨링 플러그 모두 아세이 형태로 패키징되어있습니다. 신품 오일펜을 장착 후 볼트를 손으로 살살 돌려 가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원을 그려가며 다시 한번 조임 토크를 확인합니다. 오늘 주입될 오일은 캐스트 t 트랜스맥스 ATF 덱스로6입니다. 에쿠스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 알라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레터를 장착 후신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2차 주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에코스는 엔단에서 레벨링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를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정확히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클리닝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에코스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레벨링 시 배추넬 오일이 현재 에코스에 남아있는 오일로 보시면 됩니다. 오일펜을 비롯해 오일펜 볼트 모두 신품으로 피치하였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